여기 위치는 여기 프린스 에드워드 역 전철역 B2 출구 나와서 왼쪽 방향으로 유턴해서 계속 오면 되고요 저기 도착을 했고요 좀 좁고요 그리고 냉장고 스타일 지금 엘리베이터가 지금 지금 아 Okay. 여기 올라오니까 그래도 햇빛이 조금 햇빛이 아니라 여기 형광등이 있어가지고 밝은 것 같고 그리고 유리가 햇, 저기 창문 이 있어가지고 조금 밝고요 여기 들어왔고 한번 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래서 <목소리도> 게 지금 마루로 지금 된 재질이고요. 여기 올라오니까는 꽃 시장이 지금. 보여요. 앞에 큰나무가 가리긴 했는데, 지금 꽃시장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, 이제 오른쪽에 오픈 키친 같은 그런 예, 주방이 지금 있습니다. 밑에 이제 세탁기하고 냉장고가 어, 있고요. 여기 또 작은 또 창고 같은 그런 공간이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위에 엘리베이터, 아, 저기 에어컨이 있고, 그리고 오른쪽으로. 어, 지금 긴 복도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작은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예또기 오른쪽에 또 화장실 하나 더 있고, 여기 또 방이 있고요. 방이 꽤 큽니다. 크고요. 그리고 예, 여기도 방이 있습니다. 방이 그래도 이쪽 주변이 그렇게 뭐 우아한 곳은 아니라서 밖에 뷰는 이렇고요. 그런데 굉장히 안에는 이 밑에 나무 마루로 깔끔하게 지금 해놨고, 그리고 여기가 아마 안방인 것 같은데, 예, 지금, 이쪽 보니까 왼쪽으로 이런 뭐 수납장 같은 것들이 있어요, 지금. 음. 그리고 이쪽도 지금. There, right? 음. 음. 뭐, 나름 이 주변에서는 높은 층이기 때문에 좀 뷰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, 하이 네, 아, 불났을때 이쪽으로 막 대피하는 그런 아요인금 같아요. 조금, 주변은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 조금, 조금, 은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까 여기가 원래 발코니였는데 다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넓어졌다고 하네요 지금 어. 나무만 없으면은 되게 경치가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나무가 있어가지고 조금 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계속 계속 요 삼만 과오. 거의 중수수. 아 여기가. 이거 그래. 오만 불이야, 거의 감수아 지금 이만 구천 불인데 뭐 혹시 빨리 하게 되면 조금 깎아준다고 지금 어 얘기를 하래요 어떻습니까? 네 이제 그 프린스 에드워드 옆 쪽에 있는 제가 집을 보여드렸고요. 어, 우리 제가 요즘에 이 부동산 이 직원들을 섭외해가지고. 집을 보는게 쉽지가 않은게 왜냐면 그 친구들도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여 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제가 뭐이 영상을 보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면 제가 또 그분 연결을 시켜 드릴 건데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잘안 보여 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로 사항이 많은데 또 시간이 되면은요, 나 조금 더 우아한 지역, 그쪽 집 섭외해가지고 한번 이런 매매가라든가 월세 시세 같은 것들을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조만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 재!